How do I keep my weapons again? Uh, the infusion process? Isn't that why you came up here? Not gonna lie. Me told me to. You're not the only one with other me's, you know. You're not special. Yeah, but if I succeed... Yeah, if. Good luck. We're never getting out of here. 자 아케인 스튜디오의 신작 데스루프 첫날 맛있게 먹어본 첫인상 소감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게임의 배경은 타이틀명처럼 하루가 반복되는 루프를 깨부수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게임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맵을 해금하는 방식이 아닌 제한적인 몇몇 맵을 서로 다른 시간대로 들어가게 되면 매번 다른 적 다른 공략법이 필요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맵을 재탕했다고도 볼수 있는데 매번 새로운 길을 찾아야하고 공략을 계속해서 공부해야하는 게임들보단 정신적으로 드는 피로가 훨씬 덜해 개인적으로는 꽤나 마음에 드는 레벨 디자인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맵을 계속해서 플레이하게 만들어두다보니 특정 조건을 달성해야 열리는 루트라던지 계속해서 맵 곳곳에 뿌려나온 단서들은 물론 플레이어에게만 보이는 문구들이 계속해서 다르게 등장합니다 그러다보니 같은 맵을 반복해서 플레이하더라도 구석구석 맵을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고 매번. 다른 분위기 다른 연출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덜 했습니다 게임플레이는 디스아너드를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익숙해지고 만약 3d 멀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약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2단 점프 슬라이딩 후반에는 텔레포트까지 굉장히 빠른 템포와 경쾌한 타격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대신에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처참한 p c 버전에 최적화 덕분에 뭔가 딱딱 떨어지는 경쾌한 타격감을 100% 느낄 수 없다는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총구를 대고 쏘는 느낌이라기보단 그냥 가져다 대고 쏘면 죽겠지 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거든요 무기나 업그레이드 모듈인 트랭켓 어빌리티와 같은 넥서스들은 플레이어가 완전히 사망해 루페 첫날로 돌아갈시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이 아이템들을 보존하기 위해선 맵에 흩어져있는 수집물을 획득하거나 강력한 복수를 처치해 얻은 포인트들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죽어도 잃지 않는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스루프는 한번 죽으면 아이템을 전부 잃어버리는 로그라이크와 같은 형태를 가지면서도 계속해서 플레이를 통해 얻은 재화로 본인을 점점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rpg의 형태를 적절하게 혼용해놓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게임의 플레이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지금 무리해서 파밍하다간 죽을 수도 있는데 이번 라운드에서 얻은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반드시 포인트를 모으고 나가겠다 라고 무리를 한다던지 어차피 안죽을거니까 무쌍을 찍거나 암살을 통해 유의적들을 빠져나가는 등잠입게임의 생각보다 다채로운 구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데스루프의 멀티플레이 시스템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멀티플레이는 보통 협동모드인 코옵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데스루프의 멀티플레이는 협동의 정반대인 방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반 스토리를 진행하는 캐릭터 콜트로 플레이를 할때 다크소울처럼 본인의 월드에 누가 들어오는걸 온오프시킬 수 있는데 이걸 켜둘시 다른 플레이어가 본인의 월드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콜트 플레이어는 월드에 침입한 이사벨라를 죽이거나 안테나를 해킹하고 월드를 탈출하면 승리 이사벨라는 콜트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죽이면 승리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콜트는 목숨이 이후에 주어지는 아티팩트를 초반에 주기 때문에 이사벨라는 한 번만에 죽지만 콜트는 세번 정도를 죽여야 승리를 거머 쥘수 있죠 이 때문에 이사벨라는 대부분의 넥서스가 언락되어 있고 플레이타임 대비 강력한 무기들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콜트에게 적대적인 적들의 모습을 카피하고 협력해 해서 콜트를 저지할 수 있죠 그렇게 데스루프의 멀티플레이는 메인스토리를 진행하는 콜트 메인스토리를 진행하는 콜트를 죽여서 저지시키는 이사벨라의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하면서 진짜 재밌는게 내가 쟤를 죽이면 쟤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네 이 생각으로 하니까 존나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고인물들의 뉴비 죽이기가 될수도 있지만 앞서 설명 했다시피 콜트로 플레이하면서 이걸 온오프시킬 수 있으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쫄리면 끄고 하세요 아직까진 다 좋고 재밌는데 현재 데스루프의 가장 큰 문제는 PC 최적화 문제입니다 권장이 2060인데 제가 현재 2080ti를 사용중이거든요 근데 일단 PC에서 상업을 기준으로 60프레임도 유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슬라이딩을 할 때마다 게임이 뚝뚝 끊기다보니 제가 3D 멀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울렁울렁하더라고요 최적화도 최적화인데 서버도 이상한지 이사벨라로 침입을 진행하면 콜트를 발견했을 시부터 콜트의 위치가 아이콘으로 떠야 하는데 이게 게임플레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로 엄청나게 튑니다 특히나 이 부분을 보면 앞에 콜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다른 곳으로 튀거나 심지어 바로 옆에 아이콘이 표기되다 보니 오히려 아이콘이 없는 게더잘 보일 지경이더라고요 이런 이유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들을 포함해서 저는 적어도 현재를 기준으론 PC로 데스루프를 구매하는걸 권장드리지 않으며 플레이스테이션5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플레이스테이션5로 구매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ps5버전은 애초에 게임이 독점으로 개발되었던 터라 퍼포먼스가 기본적으로 pc버전에 비해 월등하게 안정적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pcqhd도 60프레임을 유지하는게 상당히 버거웠는데 하물며 4k 60프레임을 지원하는 플레이스테이션5에선 전혀 끊김없이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햅틱 피드백 어댑티브 트리거도 각 총기마다 상황마다 디테일하게 구현이 되어있기 때문에 몰입감에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죠 여기에 가장 재미있는 점이 무전기입니다. 게임 속에서 해킹을 하고 소통을 할 때마다 무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듀얼 쇼크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게임 속에서 무전기 소리가 나지 않고 실제 무전기를 사용하듯이 듀얼 쇼크에서만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uh, 패드셋으로 게임을 플레이한다면 크게 필요없는 기능이지만 tv나 스피커를 이용해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된다면 상당한 몰입감을 선사시키죠 뿐만 아니라 총을 격발했을시 반동도 저마다 다르며 탄피가 떨어지는 소리와 무기를 교체하는 소리도 들어가있는 등 정말 듀얼센스에 최적화되어있는 몰입감을 선사시켜줍니다 개인적으로 리볼버류 총기를 사용했을때 패드에 정말 묵직한 진동이 발생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손맛이 착착 감기더라고요 이렇게 압도적인 몰입감 최적화의 문제로 진 진짜 진짜 현재 pc 구매는 내가 베데스다 게임을 일주일 이상 못하면 죽는 병에 걸렸다 싶으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적어도 지금 당장은 구매하시는 걸 정말 비추천드리고 플레이스테이션5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장 사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짧게 플레이해본 데스루프의 첫인상은 이정도이며 빠른 시일 내에 진득하게 게임 좀 즐겨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안 cool.